아, 전남자 친구라고 있는데 혹시 음. 욕설을 사용해도 되나요? 아, 삐해 드릴게요. 삐해 <웃음> 드릴게요. 전남친, 전남 네. 전남한 친구요 그 <웃음> <인가요? 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, 전남친한테 한 마디. 욕해도 돼요. 야. 그래 그냥 그냥 <웃음> 답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, 둘, 셋. 한번 더요.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기소개 자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, 지금 서울 구로구 쪽에 살고 있는 27살 김진아라고 합니다. 네, 박수. <웃음> 진아 형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? 지금은 이제 BJ 일 하고 음. 있고요 이제 음. 주로는 그거 하고 있고 음. 이제 부... 음. 직업? 부업, 부업. 음. 부업으로는 이제 타투이스트 오. 겸행하고 있습니다 네, 이마 거상이랑 아. 이제 코 재수술 아. 뭐 귀족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오, 네. 세 가지? 네 오, 이거 간단한 수술이 아닌데 네. 그럼 부분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. 이마 거상은 왜 하시려고 하세요? 그래서 이마 거상은 약간 눈이 조금 눈 쪽이 약간 좀 여기가 좀 처져 있어서 음. 얼굴이 이렇게 좀 처져 있어서 여기 좀 당기면 눈이 좀 시원해진다고 음. 하셔서 눈보다는 이제 이마를 좀 당기는 걸로 하게 되었어요. 음. 네 시원한 눈. 네 평소에 좀 시원하지 않게 보이시나 본데. 좀 눈꺼풀이 약간 덮여 있고 약간 좀 이마랑 여기 음. 여기 눈썹이랑 음. 눈 사이 거리도 좀 좁고 그래가지고. 음. 아 네네. 그러셨구나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코는 어떤 왜 코를 하시려고? 제가 이제 코 비염이랑 음. 이제 기능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음. 이제 뭐 비중격망국증 음. 뭐 그리고 비밸브 협착증 음. 그리고 이제 뭐 비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문제가 완전히 음. 일어나서 음. 문제가 일어나서 이 부분 이제 수술하고 그리고 음. 제가 좀 얼굴이 비에 코가 조금 큰 편이에요. 아, 그래서 그쵸. 그래서 약간 좀 중성적인 코이기도 하고. 어.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이 하려고 어, 이렇게 참... 하게 되었어요. 팝네 한가 90도로만 고개를 하면. 네. 코가, 아, 그렇군요. 약간 뭐라고 얘기하냐면, 코가 약간 좀 뭐, 크다? 네. 얼굴에 비해서는 좀 길고 크다? 네네. 지금 아, 예쁘게 커야 되는데. 네네. 예뻐야 <웃음> 되는데, 약간 좀. 중성적인 네. 느낌이 강해서 그렇구나 네. 그러고 나서 어, 귀족수술 네네 오 어, 귀족수술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코가 좀, 좀 뭉툭한 것도 있고 좀 코가 얼굴에 비해 크다고 느껴지니까 아. 이게 좀 여기로 너무 집중되는 그 부분이 좀 있긴 해요 네. <웃음> 실제로 처음 본 사람들이 얼굴 볼때 어디를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? 저 처음 볼때 처음은 눈을 본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코를 본다고 생각. 근데 사람들은 네. 보면은 계속 자기 코를 보는 것 같아도 좀 실증스해요. 네 아. 코가 자꾸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부으면은 음. 코도 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무슨 맨날 코 코붕이라고 그러고 부으면 조금만 부어도 아. 엄청 여기가 아. 심하게 더 보이니까 아. 별명이 코붕이. 네 어, 얼굴 부으면은 코도 붙고 네. 아 그렇구나. 아, 전 남자친구라고 있는데, 혹시 음. 욕설을 사용해도 되나요? 아, 삐! 해드릴게요. 삐! 해드릴게요. 전 남친, 전, 네. 전 남자친구인 그 ᄀ인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저보고 코가 크다고 얘기를 음,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. 그때부터 좀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. 아, 네, 네, 네. 아, 네. 코가 크다. 네네네네. 네, 네, 네, 네. 겉으로는 뭐라고 안 했는데 속으로는 좀 속상했다. 네, 그렇죠. 딱히 뭐 신경 안 쓰는 척은 했는데 음. 별로 신경 안 쓰는 척은 했는데 그래도 음. 어떻게 신경 안 쓰겠어요. 아 네. 부모님한테 말씀하셨나요? 한다고? 네. 뭐라세요?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빨리 하라고 권장하셨어요. 그렇군요. 그 네.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은? 지인들도. 얘기 안 했구나 아 얘기하긴 했는데 네. 뭐래요? 얘기하긴 했는데 약간 좀 이제 네 친구들은 보통 그 핑계로 그렇게 코 수술을 많이 한다던데 아. 막 이러고 이렇게 장난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<웃음> 맞습니다. 그것도 맞긴 하죠 <웃음> 그 핑계로 기능 이제 코 기능 수술하면서 아. 미용도 조금 손보고 어. 원래 맞긴 하죠 그게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음. 이건 어떠냐, 음. 눈은 어떨까 여기는 어떨까요? 뭐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떨까? 이렇게 다 여쭤봤는데 음. 딱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주신 것 같았어요 다른 거 과하게 권장하지 않으셨고 음. 정말 굳이 네. 할 필요 없는 건다 빼시고, 음.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은 거만 딱딱 추천해 주셔서 되게 처음에 뭔가 딱 신뢰가 가는 느낌? 신뢰가 그래야지 신뢰가 가는구나. 네. 맞춰주는 것 보다는 네, 네.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. 네. 괜찮니? <웃음> 많이 안 아파? <웃음> 무서워나? <웃음> 무섭습니다. 네, 아직 수술 안 했어요. 네, 무섭죠. 아 이게 음. 수술은 뭐한번 했든 두번 했든 간에 항상 무서워요 아, 그럼요 <웃음> 네. 사람이 위해서 그렇죠 네. 그래도 잘해야죠 열심히 네. 파이팅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왕 하실 거면 은 왜냐면 대부분 뭐 비염 이쪽을 고민하신 분들은 코 미용도 같이 생각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기능만을 생각하기에는 이게 코가 얼굴에 한 부분이 코라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용도 물론 기능이랑 미용 같이 잡는 걸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하실 거면 은 젊을 때 예쁠 때 회복력 좋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예뻐지고 빨리 치료도 하자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할머니야? <웃음> 왜 이렇게 <웃음> 저기 무슨 뭐 저기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<웃음>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게 어그 좋은 말씀이세요. 네, 네. 고민하지 말고 네. 그 생각하고 고민 그런 고민할 시간에 결정을 해서 실행하자. 잘 부탁드립니다. 안 아프게 붓기가 오래 가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전담친한테 한마디 욕해도 돼요. 그 그냥 그냥 <웃음> 그리고 염탐 좀 그만해 그만 좀 눌러봐 프로필 좀네 응. 감사합니다 네.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입니다 어, 지금 이제 수술하러 가고 있어요 더 예뻐져서 봬요 안녕 왜? 감사합니다. 왜? 뭐가 가면 안 돼? 그냥 저. <좀>. 더 예뻐져서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더 예뻐져서 한번. <웃음> 수술로 교정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 이마 쓰는 거보다좀더 이마가 이마 좀 예쁘게 올라가요. 네. 근육으로 이 말씀은 요요 요 꼬리 부분만 이렇게 뻗치듯이 올라가는데 수술로 올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근육더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음. 눈썹도 이제 모양 조금 바꿔 놓습니다. 아님. 네 이제 수술 들어가시는 거죠? 네 <웃음> 지금 어때요? 심장이 떨려요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주사가 무섭습니다 주사가 무서워요? 그리고 음. 오늘 도전해볼 것이 있는데 음. 마치약 들어가고 오죽어 티기 음. 성공 후에 <웃음> 꼭 성공 후에 오사뭐 이렇게 좀 긴장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? 아픈 거 싫어요 <웃음> 그래도 잘 받고 오세요. 예뻐져서 봐요. 안녕. 안녕. 들어가세요. 네. 네. 자. 선생님. 네. 좀 괜찮으세요? 아니요. <웃음> 많이 아팠어요? 목이 너무 아픕니다. 아.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마치 하고 확한 거예요? 기억이 없어요. 기억이 없어요. 1초도, 못했어. 1초도 못했어요 1초도 못었어요 네.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지금 회복실 네. 어 통증이 좀 있죠 많이 목이, 아프죠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요 속이 울려버리면 아프지는 않아요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물좀 주세요 <웃음> 두 시간 있다가 후에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 좀 참으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저 이거 이거 먹습니다 <웃음> 뭘 먹어요 이게 거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좀 참으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원장님이 수술 잘 됐다고 눈, 코, 지금 라인도 지금 잘 잡힌 것 같고 이상하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지금이야? 네 붓기 빠지면 이뻐질 거예요 네. <웃음> 그러면 좀 쉬시고 퇴원할 때 봐요 네 바이바이 음, 어떻게 괜찮으세요? 네, 네, 정신 차렸어요. 정신은 거. 좀 있으세요? 네, 좀 차렸어요. 통, 통증이나 이거는 좀 있고? 아, 어, 목이 너무 아파요. 아, 좀 가서 좀, 좀 쉬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물이, 목, 물이, 물을 많이 마시고 싶죠? <웃음> 가서 좀더이다가좀 드시면 되고 눈이 되게 커지신 것 같아? 요 뭔가 확트인 느낌이 나긴 해요 <웃음> 가서 푹 쉬셔야 돼요 네. 네 알겠습니다 진아님 그러면은 우리 예뻐져서 봐요 들어가세요 <웃음> 예뻐져서 봐요 안녕 안녕 빠이빠이 <웃음> 안녕하세요 시리입니다 저 지금 못목든지 4주차 되었고요 저는 이마 거상, 자가 늑연골 코 재수술, 귀족수술, 그리고 지방이식 수술했습니다. 어,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. 생활하는데도 큰 불편함 없었고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어요.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